짜잔 이나봐요 멘사에 이어서 하이 아이큐 소사이어티 멤버 170이 이상인 사람이 가입하는 건데 아무나 전문가로서 전국에 강의를 다니고 있는데요 라이브 커머스라는 사업이 부각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